옆에 그자 여러분 2라운드 갑니다 자내 얼굴이 특이하게 생겼다 뭔가요 이, 이 얼굴 뭐죠? 자, 거의 뭐파워레인저자 오늘 얼굴 특이하게 생기신 분 없나요? 자 우리 또 썸네일을 해주실만한 분 찾습니다 제가 내 얼굴이 특이하다 어, 톡 남겨주세요 채팅 자 나의 얼굴이 특이하게 생겼다 오랜만에 철진님이네요 철진님 중머리에 어, 음료수를 들고 뛰는 철진 자 우리 철지님도 혼자가 아니었는데 자 많이 <웃음> 떠나셨어요 <웃음> 철지님 주위를 많이 떠나셨습니다 어, 리얼클랜의 명성에 있는데 어, 거의 뭐 사실 리얼클랜의 독주 체제였거든요 자 울고라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이걸 운영한지 자 리얼클랜 독주 체제에서 어느새 어, 우리 철지님 혼자 남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셔츠 님도 얼굴도 한번 오랜만에 찍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습니다 덤넬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셔츠님과의 추억이 갑자기 기억나가지고 원래 셔츠님이 좀 약간 예능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습니다 어, <웃음> 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가봅시다. 자기장, 아니죠. 비행기는 지금, 음, 로스 네온에서, 로스 레오네스에서부터 엘포조까지 가는 대각선 자기장입니다. 대각선 자기장이고, 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1라운드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지금 헝그리님과 오늘도, 아까 재밌었죠? 아까 옵저버, 옵저버님의 저버 행보를 또 오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떨어지는 클랜들이 좀 교전할 확률이 높죠? 지금 BGM 오늘 2번 BGM과 6번의 GL1팀 오늘 지금 GL팀과 BGM 클랜이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자기장을 어, 낙가산을 좀더 땡겨 들어오는 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지금 쭉, 지금 자, 아,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자기장을 자, 버림받나요? 한종 <웃음> 지금 버림받습니다. 음, 지금... 어, 그렇았 않았죠. 들어오는데, 자, 이쪽도 교전이네요. 지금. 자, 또 뜨겁습니다. GL 클랜과 지금 XII 자 아, 지금 기절시킨 것 같죠? 기절시켰고 아, 지금 벌써 다운 키디에요 XII XII 지금 한분 다운에 지금 간지님 다운에 타이거님이 지금 죽으셨고 자, 반면에 GL은 지금 네분 다 편안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옵저버 오늘 카메라 많이 잡혀요 옵저버 살리려가는 옵저버 자, 백업 들어오는 것 같진 않죠 준비 된 순간 이쪽 수... 손주용님이... 손주용님인가요? 어... 성룡님이군요 성룡님을 지금 아오시켰고 자기장은 정중앙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주엘클랜 상현님 자 잭스님 플래니 자 아니 아까 플래니님이 어떻게 놓은지를 제가 어, 뒤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차탄 이후로 어, 튕겨버려가지고 우리 플래니님을 응원하고 싶었는데 어, 응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 i i 는 지금 저기에 있고 자 그래도 조금 아직은 여유롭죠 자 상현님이 조금 위치가 둘러싸일만한 위치인데 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차가, 있, 어, 차로 끌고 오신 거였죠, 방금. 어, 그리고 거리가 꽤 돼서, 이 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님. 자, 왼쪽에 주얼 클랜과 XII 있고, 지금 오늘 가장 안본 클랜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 리얼 근데 본것 같고, 좀 XII 분들은 오늘 많이 못본것 같아요. 저번 6월엔 XII 분들 많이 봤는데, 의외로 이번 1, 2라운드에는 XII를 안 봐서 볼게요. 이글 이쁘게 마친, 어, 자, 이 II, a i 에 i a i 이 i 스님 우리 북한 원희님 자, 한라산 자, 한라산님과 원희님도 계속 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에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 라인 지금 에 있어서 지금 마에스테로가 해야겠죠 솔리 들어가면 안됩니다 마이스트로 제로가 판단을 지금 자 1기 1로 내려가면은 지금 있는데요 자 지금 i x 들었죠? 자, 구조는 감싸는 구조입니다 지금 자 마이스트로 소리 들었어요 지금 발소리 자 발소리 들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거 확인했고 지금 ms 님이 백업로 오고 있죠? 킹에 있는 xii. 숨 있는 것 같아요. 숨어 있고, 아래쪽에 지금 마에스테로 올라가는 문은, 올라가는 문은 반대쪽에 있어요. 올라오면 지금 바로, 바로 라인 싸움인데, 조금 위치가, 각도 해볼게요 자 무리할 필요는 없죠? 자 승탄! 자! 승리는 XII가 XII 클랜의 승리가 됐습니다 자빼업 보고 있는 그리핀님과 KH님이 있는데 그리님이 있어도 지금 자 원인이 지금 전랭간에 지금 멀리 싸움이 마에스테로님이 무리하게 들어간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XII에 지금 IIX님은 잘 대응을 했죠 2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흥강 어, 나오는 타이밍 잘 대비해서 잘했습니다자 어, 빼고 있고 090님이 무리하진 않아요 자 한명 자꾸 유유히 빠져나가는 XII 나쁘지 않습 하고 있지만, 어저 가고 그히한 명만 이렇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됐어요. 아쉽게. 자, 우리 마이스테로님은 아쉽게 다운됐고. 자, 왼쪽에 있는 클랜들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우측에 이렇게 다 같이 오는데. 자, 이 길이 지금. 자, BGM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아, 첫탄 첫, 반, 첫탄 좋았는데 그탄 위로는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기로올라오고 있는데 다사 다 사인인 것 같죠? 그러나 쉽지 않은 위치 자, u a 빠져나가는 GL 클랩 이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 자기장은 안쪽이라서 어, 굳이 6다 세울 필요는 없고, 올라가도 괜찮죠? 네, 올라가는 판단하고 있는 GL. 자, BGM 클랜도 아직 자기장 안쪽이라, 어, 일부러 교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장, 어, 레벨 1이기 때문에, 어, 인타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올라가고 있는 게임. 자, 슬슬 가운데로 모이고 있고, 지금, 땀마틴 쪽이 지금 격전지라서, 지금 조금 외로운 상황입니다. 네, 10팀의 헝그리 팀. 자, 우리 쌉씨가 지금, 지금 아, 쌉비님이 없어서 아까 채팅방에 채팅방에 쌉비님 응원하러 왔는데 어, 우리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쌉씨님이에요 우리 또 귀여운 옷을 입은 쌉씨 방사능복 같죠? 무시 어, 방사능에 오염된 옷 같아요. <웃음> 자, 쌉씨 어, 그래서 파워그리드 파밍하고 있는 차도 있어서 뭐, 편안하게 오면 되는거에요 자이게 좋아요 아, 이거 피가 한번더 맞춰놔요 자 이거 지금 WX 피가 없었는데 자 이렇게 다운됩니다 자 이건 다렌버토님이잘맞춰줄서예요 지금 패님에잘 맞춰서 지금 우측에 있던 패독님과 음 피보네님께서 잘 맞춘 것 같아요 패독 터트리는 면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스페셜 자잘 올라왔는데 위에까지 자 어, 위치가 좋지는 않아서 이 길로 올라가면 또 어 안좋아요 이걸 올라가면 자 힘든 싸움하고 있는 지금 해보굿 자포기자 올라가는거 포기했죠? 자 이거 사격각입니다 해보굿 자팀 명운이 해보굿게 걸려있어요 그러나 아래.. 아래계까지는 해보굿 나가야되는 계속.. 위급한 위치에서 어쨌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왼쪽에 들어오고 있고, 자 이쪽이 아까 교전이 일어났던 데인데 제가 잡지를 못했어요. 자, 이쪽에 분버. 지금 주엘 가족간의 대결이죠. 한자네가 지금 한자네님과 분버님 그리고 프린스님 저쪽 위쪽에 있는 것 같고, 자 한자네 지금 아무리고 아 지금 두 분이서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우측에 섹시님이 지금 어 이렇게 되면 지금 허를 찌르를 알죠? 자 한자네가 자 섹시님이 허를 찌르려 고 그랬는데 한자네님이 대응을 잘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섹시님은 여기 지금 로로님을 노린 것 같죠? 자 살리러 가고 있고 엄버님은 아군을 버리고 혼자만의 길을 떠나고 있는 엄버 자 왼쪽 위에 지금 와 있는 거 봤을 텐데 못본것 같아요 지금 위쪽에 지금 어차 뒤집어지고! 차 뒤집어지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레전드! 자 아, 이제 봤죠? 자, 이쪽도 위기입니다. 저쪽도 위기, 저 이쪽도 위기 차 내리고 있는 안볼 때마다 지금 자꾸 교정이 잡히네요 들어와 있고 이쪽도 지금 격렬한 것 같죠? 아, 여기서 들어온 리얼 3팀 지금 GL팀과 교전 중이에요 자, 아까랑 똑같은 맥 구조고 이건 지금 안쪽에 지금 안쪽에 GL팀이 있고 리얼 이팀이 왼쪽에 와 있습니다 자, 집까지 들어가고 있는 리얼 3팀 있는 한 잔에 지금 다른 팀들이 와버려서 지금 교전이 재밌게 돼버렸어요 둘러싸고 있는 리얼섬팀 자 철지님 팀이기 때문에 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 주엘클랜 물리쳤던 어, 한자네님 이상으로는 리얼클랜이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죠? 둘러싸고 있는 위치고 한자네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지님 우측에서 셔탑 써주고 있고 어 그러나 이쪽 시야가 자꾸 어! 어... 갑자기 푸시하고 있는 자 위치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자 철진이 뒤에서 또자 이렇게 되면 역시 건물 안에 있던 건물 안에 있던 GL 클레인 대처하기가 쉽지 않죠?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혼자 남게 됐어요 한 잔에 으로 빠져나가는 한자입니다 안타깝게 됐죠? g l 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혼자 사람 남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이클랜은 그게 혹시 있을까? 어, 하면서 가는 모습이고 자, 이런 모습들은 뭐 좋은 판단이죠 건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어. 불진자 시나 모두 자, 이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쪽은 감클랜과 XII. 자 좌측에 들어오고 있는 감클랜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죠. 감삼팀이 지금 잘싸요자 파동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감삼팀을 XII가 조금 먼 거리인데. 빨로 사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자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점점 달이 지날때마다 고인물만 남아서 그런지 어, 다들 샷에 자신감이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간 <목소리> 지금 쌉시가또 사격각인데요 자, 조금 멀죠? 당겼조지만 알만은 이 XII 맞고있고 자 왼쪽으로 들어왔죠 자위쪽에 조금 작전지인데 자 쌉씨가 또 쌉씨가 또 한발도 뿜어치는 하핳 <웃음> 어 지금 x 쭉 크게 돌아서 좀 양각을 해치고 들어왔죠? 양각을 해치고 지금 GL 클랜과 XI의 위치를 통해서 가는데 여기서 차를 세우면 안되죠? 아저 바퀴가 터졌나요? 가 터진 것같지는 않도록 자, 안쪽까지 유유히 들어가고 있는 XII입니다 자잘 들어왔어요 XII 아 지금 자 오랜만에 보는 아빠님 자 아, 위치가 아 위치가 지금 안진님 어떻게 올라가셨나 요 여기? 자안진님이 유유히 올라와서 다안히까지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역시 고지대에 있는 게 유의하다는 거를 볼수 있죠 자기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안지님 시야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BGM 들어온다는 것도 확인했고 자, 안지님 쪽에선 시야쓸수 있죠? 자, 브리핑을 잘 해줘야 되는 안지님 자, 위쪽에 발 잡고 있고 반면에 지금 저쪽 반대편에 들어 들어오려는 리얼팀을 어, 양각으로 처단는 모습이에요 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은바페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은바페 들어왔죠 은바페~~~~~ 자 은바페가 드디어 역할을 자 킬님이 두명 다운덱시키고 은바페가 잡았어요 자 이쪽에 지금 파이터님도 다운인데, 두분다 다운 인데 다, 아두분다다운이죠 다시 다 돌아와야 돼 지금 자 음바페 자 음바페 지금 다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음바페 지금 윙포워도 장난없어 지금 자 다운됐고 자간지님이 시야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나요? 그리고 있는 네 차를 다 터트리고 있어서 자, 돌아가는 길이 쉽 쉬는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자기장을 다 오고 있어서 차를 타고 나가기는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죠. 지금 간지님이 위쪽에서 해가지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길로 내려가면 지금 아픈데요. 어, 어쨌든 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 감수하면서 뛰어가고 있고 아, 이게 지금 시야각이죠? 쌉씨에게아 지금 간지님 위치가 쌉씨님의 상대하기 딱 좋은 위치에요 지금 간지 너무 위에 오래 있었습니다 아 끝까지 쏘진 않나요? 아 끝까지 쏘진 않고 시야각에서 지금 않았기 때문에 아 이거를 살려 보내는 것 같죠? 간치님이 이걸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아 간치 지금 오토바이 발견했어요 아 살아서 들어가길 바라봅니다 자 오토바이 지금 없나요 이거? 아 들어가는 간치 자이클랜들 지금 옵저버님 또, 또 달려옵니다 또 달려와 이클랜드 또 달려와요 그쪽에 지금 플래니가 자 플래니가 반대를 안보고 자 플래니 봤어요 지금 업저버 자 플래니 사격 안하나요? 플래니 자 플래니 자 화대살짝 놀라는 업저버님 자 지금 이쪽에 사클랜다 지금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 포지션 너무 좋죠 지금 자포션이 너무 좋아서 지금 자 옥저버가 옥저버가 다운됐고 자 아, 지금 아 간치가 간치도 이렇게 다운 아 지금 우측에 있던 지 l 클랜이 잡았고 저 안쪽에 지금 잘 들어와있으면 포지션이 지금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 l 클랜도 안쪽까지 들어왔죠 이게 지금 가야 되는데 자 이쪽도 자기장에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XII도 이 라인에 지금 한잔 한잔에 <웃음> 자 우리 <웃음> 존버하고 있는 어, 한잔에 혼자 살아남았죠 지옥에서 살아남은 한자네님이 또 지금 아까 물리쳤던 그클랜과 같이 있어요 지금 x i 자 아까는 옵저버님이었다면 이번엔 한자네님입니다 무서워요 지금 한자네님 무서워요 자 사방팔방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매정하게 차를 다 타고 가는것 같죠 x i 없습니다 지금 자 우리 한자네님 나와야되는데요 지금이제 자 차가는거 보고 결정하나요? 자 그런데 소리가 아직은 이쪽에서 들리고있기때문에 자 한자네님이제 나와야돼요자 달리는 한자네 자 우리 한자네님 운명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쪽은 지금 자 왼쪽 그쵸 왼쪽소리 들었죠? 그러나 자이 길을 따라서 이분이 살수 있을까요? 자한자네 도전 자 한잔에 돌아갑니다 자 쭉쭉 돌아가는데 이쪽도 매우 개할지에요 자 이렇게 되면 한잔에가 지금 아 자기장 지금 파이브라서 자 그의 몸, 자 그의 몸, 자 매우 광활지로 개할지로 가고 있는 한잔에 살아서 만나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야가 따지지 않기 때문에 한잔에 갈수 있어요 한 잔에 <웃음> 자 왼쪽 시야 괜찮습니다 한잔은 지금 괜찮아요 자 갑니다 한잔은 가요 자 갑니다 자 발소리 나름 줄이고 가고 있고 자 어쨌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시켜보죠 자 이쪽에 서고 있는건 김밥배와 BGM과 지금 위쪽이 자리잡고 있던 지혜클랜 오늘 지금 지혜클랜은 다 살아남았어요 아자 성현님 바로 다운됐네요 칭찬하자마자 자 아, 왼쪽에 있는데 여기도 들어와야 되는 포지션이라서 어, 다음 자기 장에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감클렌 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양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측에 지금 있는 거 알죠? 자 눈치챘기 때문에 자 반면에 지금 뒤에를 쏴주고 있어요 위에서 자 앞쪽에 왜못 올라오나 했더니 지금 앞쪽에 감클렌이 있었군요 이쪽에서 쏴주고 있는 XII 세분이 있기 때문에 후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는 지금 터졌고 이쪽에 있는 지금 주의 클랜 포지션이 지 보기에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주의 반면에 감클랜도 아래쪽에 땡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 이번 자기장에자기장의 페이지에 이 팀, 이분들의 위, 결정 날것 같아요 나오기도 쉽지 않고 자, 떠나요? 자, 이게 킬다라는 <웃음> 파이터. 음바페가 지금, 음바페가, 자, 조금만 올라가면 각다 보이는데요. 자, 술탄. 자, 술탄 잘 들어갔어요. 자, 이거 술탄 잘 들어가는데요, 지금. 자, 저기 XII가, 우측에서 다시 GL이. 자, 음바페가, 음바페가. 자 아래쪽에 XII가 지금 자 마무리를 다 했고 자은바페 살리, 살리기는 살리 조금 어려울 것 같, 같아요 은바페가 이렇게 정리를 들어왔고 XII가 라인을 잡아주긴 했는데 현대편이 위기인 것 같고 이쪽도 지금 타옵니다 자 지금 이쪽에 있는 XII와 아래쪽에 있는 BGM 1번팀 자 가고 있는 힐림 내밀다운이에요자 서피럭 왼쪽이 지키고 있는데 슬타는 잘 들어갔고 자 자기장 위치가 조금 괜찮기 때문에 굳이 오른쪽으로 크게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때는 아래쪽에 있는 클라이 정도 유리해요 자 그러나 놓아주지 않는 자 왼쪽으로 못 꺾는 이유는 좌측에 있는 한글이 1번 팀이기 있 때문이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어쩔 수 없죠 왼쪽으로 나가는 판단을 할수 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자기장 2인이기 때문에 자투수님과위한 아, 판단을 할 필요는 없죠 자 아, 반면에 지금 밑쪽에 있는 한글이 팀은 아직은 차가 있기 때문에 쭉 밀고 들어오는 수 밖에 없어요 g 혜클랜도자안쪽에 아, 있는 클랜들은 괜찮고 자 왼쪽으로 차로 크게 돌아가는 판단을 할런지 아직은 자기장이 인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좀지켜보겠습니다자 이쪽은 시가전이고 또 점령하고 있는 BGM 팀자 XAI도 안쪽으로 들어왔고 자 한잔에 살아서 살았어 우리 한잔에 지금 <웃음> 한잔에 살아서 왔어요 자 한잔에 모험 자 우리 2라운드는 한잔에 모험이에요 자 한잔에 자 살길 바랍니다 한잔에 어, 살아서 가는 한잔에 지금, 자 피가 없지만 한잔에, 한잔에 지금 존버하면서, 자 한잔에 지금 살았어요. <웃음> <한 잔에 웃음> 지금 한잔에 지금, 한잔에 험문 닫고, 자 한잔에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자기장 지금 괜찮아요. 안 멀어요 지금. 어, 한잔에가 도망치는 사이 지금. 리얼3팀과 XIA가 지금 대전하고 있고 자 주클랜다 위쪽으로 돌아와되기 때문에 어, 둘째 지금 카지노에 있던 BGM이 지금 나오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어, 이거를 지금 연막이 있기 때문에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SR 마스터랑 지금 모르고 있는데 자 반대편 양각이에요 아 그래도 연막길 훌륭하죠? 자 이클랜 괜찮습니다 1,2번팀 잘해요 오늘 연막길 아, 훌륭하게 펴주고 오면서 인하는 어, BGM 2팀 어, 좋습니다 양각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어, 아까 1등했던 지금 1등했던 지금 9번팀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2라운드에 자 먼저 위쪽에 잘 있는, 아, 자리 잡고 있는 자잘 잡으러 가는 단지 아, 지금, 후니님과 다 살아있어서, 지금, 이거, 헝그리. 아, 헝그리 1팀은 지금, 괜찮죠? 이렇게 되면. 저 SR 마스터 위로 올라왔고. 자, 후니님이 여기서 키를! 자, 쉽게 놓치는 후니. 자, s i 도 와야 되고. 자 위쪽은 지금 계속 난전입니다 기다리고 있고 지금 위쪽은 지금 쌉시와자 BGM님이 지금 아래쪽 보고 있는데 자, 너무 위쪽에 머무는 것도 좋은 판단은 아닌데요 자 한잔에가 한잔에가 한잔에가 이렇게 다운 자 우리 그자 우리 니님고님한테 당했어요 한잔에 뒤로가다 당한거 같죠 위에 있는 클랜들은 지금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있는데 너무 어... 숱탄 잘 떨어졌고 자... 뭐... 보지 못하는 사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하도에 다... 경기장에 다 들어와 있어서 자리가 너무 좋죠? 자 연막 작업하고 있는 XII 자 그러나 창문에 연막이 없으면 못나가요 못나가요 나오기 어려워요 자, 창문 안쪽에 연막을 펴야되는데 자 당장 다가옵니다 자 지금 XII 자중이이없고자 니님고가 센스좋게 사이드 들어갔어요 유전한 사이를 니닝고님이잘 들어왔고 이쪽에 또 BGM이 <웃음> 자 BGM이 이사일을 자 BGM이 이사일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어, 반면에 지금 XII 잘 나왔는데 자, 이땐 지금 모르죠? 아 어, 위에서 또 자.. 위에서 또 지금 이닝도 <목소리> 네, 지금 무리하면 안 돼요 아 지금 혼자 남았는데요 아수탄잘 들어갑니다 지금 자 너무 무리해서 왔어요 아까 그 라이딩을 뺏어야 되는데 또 지금 교전 그럼 이쪽변에 GL3팀과 자다 떨어졌죠 지금 자 이쪽은 GL이 정리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 페이지 9라서 지금 살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러나 끝까지 살리는 플랜이 자살리다 <웃음> 자, 많은 플랜이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위치가 지금 아 어, 이렇게 되면 헝그리 1팀 지금 자 1라운드도 1등이었는데 2라운드도 지금 유리한 위치에 다 했습니다. 아 살아 있고 너무 좋죠. 지금 비쌀 마스터님 자리가 너무 좋고 소리를 좀 해야 멋있는데요. 안쪽에 지금 누가 있긴 해요. 지금 두분 들어와 있고 여기 한글이 있습니다. 자기장은 조금 바깥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SR 마스터님 위치가 괜찮죠? SR 마스터님 요리조리 편이 정리하면서 좀 들어오고 자 이, SR 마스터님 위치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자 누가 들어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SR 마스터 자 SR 마스터 지금 포지션 너무 좋습니다따이지만 않으면 지금 자 아, 그지 BGM쪽에서 볼수 있거든요? 아 그러나 지금 SR 마스님도아 이거 지, 자 SR 마스터 잘잡습니다이가아 자기장이 어떻게 될 건가요? 조금 바깥쪽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상으로 지금 자 이거 지금 BGM이 BGM이 잘비집고 들어오면서 자 이렇게 BGM클랜이 1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 힘들었는데 어 힘들었는데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어, 멋진 모습 보여줬어요 비친클랜 아 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 아까웠어요. BGM 클린 지금 1, 2등 다한것 같죠? 아, 지금, 헝그리 1팀, 아, 잘 버텨줬는데, 정말 잘 버텨줬는데, 위쪽에서 조금 포지션이 아쉬웠습니다. 1층에 지금, 아, BGM 클린 너무 잘 들어와서, 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좀, 페카도 마지막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 자, 어쨌든, 지금 한타임 한 끊었죠? 홍글이 1팀에 지금 1등을 할수 있었는데 자 3등으로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 BGM클랜 위에서부터 힘들게 데려왔는데 BGM클랜 1등을 2등을 다 가져가게 돼버렸어요자 이렇게 되면은 또 경기는 또 혼전으로 갑니다 BGM클랜 오늘 좋아요